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어, 제가 한국에서 좀 왕성하게 네, 활동을 좀 하다가 어, 갑작스럽게 8월달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음좀 말씀 못 드리고 좀 급하게 중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어, 이유는 음, 지금 현재 칭따오 청도 여러분 맥주 좋아하시는 분알 거예요. 칭따오에 어, 대원 학교가 있어요. 청도 대원학교 국제학교 부 영어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2 담임을 맡고 있고요. 어, 고등학교 여기 국제부에는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고, 어, 학교 내에는 또 이제 절반으로 나눠져서 중국 어, 학교와 또... 대원 국제부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부에서는 음 중학교 1, 2, 3학년이 있고요. 고등학교 어또 1, 2, 3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음, 외국으로 이제 플라이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3년 특례, 12년 특례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서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그냥 그런 국제부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어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 역시 토익에 제가 연을 못 끊고 있습니다. 또 토플 점수가 좀안 나온 학생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죠. 안 좋은 점수를 내기보다는 좀 좋은 점수를 내서 어필하는 게더 좋기 때문에 SAT하고 TOEFL 두 가지 점수를 갖고 있는데 TOEFL이 안 좋다. 그러면 안 내는 게 좋아요. 한국 학교는. 근데 이제 외국 학교는 두 가지를 다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OEFL 점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플라이 하 학생들을 위해서, 어, TOEFL 점수 안 나온 학생들에게 이제 t o 을 여전히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가 수업에는 이제 TOEFL, 조익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SAT도 이제 제가 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어, 가끔 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좀 어, 학생들이 보고 되게 반가워하고 좋아를 하는데 어, 제가 여기서 중국에서 여러분들을 좀 생활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유튜브 구글 어, 카카오톡도 좀 어, 자주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좀 약간 올리기가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좀 터득해서 어, 여기 온 이래로 음, 처음으로 이제 좀 찍고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현재 시가 오전 1시 22분입니다 네, 내일도 수업 있고 이래서 간단하게 어 그냥 제 근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이 토익 후기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한혁구 학생이에요 음, 학생이라고 해는게 맞는지 뭐 직장인 분일 수도 있고 어, anyway 제가 이제 이름을 좀 어, 언급을 해드리는 게 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 많이 바쁘신가봐요 네 어, 고퀄리티의 그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그한 어, 답글 때문에 댓글 때문에 음, 그 학생의 댓글 을 보고 제가 아 여기 와서 정말 빨리 올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댓글을 보고 한 이틀만에 지금 현재 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굉장히 많이 힘이 되고요 음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들이 있다 생각한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과의 소통을 좀 많이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를 많이 듣고 또. 영어공부에 좀 힘이 돼드리고자 어, 많이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 지금 현재 TOEFL을 또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SAT도 많이 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강의도 제가 점차 좀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음, 일단은 우리 대원에 있는 학교도 한국가서 시험을 좀 봤고요 어, 2017년 10월 29일 정기 토익의 후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한 시간이 넘지 않은 선에서 좀 간단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어, 여러분 끝까지 좀 보시라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알린 사항을 좀 전달해 드리고 마무리 할 테니까 일단 어, 설명을 좀 보시구요 음,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화면을 좀 잠깐 바꿔서 음,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좀 보시면 되겠는데 어, 저작권법이 좀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파트2는 몇 문제만 언급을 해드리고 나머지 팔파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어, 물결 처리를 좀한 것에 양해를 좀 바랄게요 자좀 약간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와 좀 특이한 문제 이런 것들만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 보시면 where can i buy a phone charger 내가 어디에서 이거를 사야 됩니까 자 where를 잡아 들으셨으면 장소가 들려야 되겠는데 그죠 어 답이 i have an extra one 이라는 c가 답이 됐던 이 문제가 상당히 좀 특이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어 정답이 안 들리면 항상 쉬운 오답을 버려가는 소거법이 존재한다는 게 파트 추가 보기가 세 개기 때문에 이게 렇적중을 하죠. 네 개면은 버리기가 하나 버려서 세 개에서 하나 찾기. 또두개 버려도 고민스러운 게5대 5란 얘인데세 개기 때문에 하나가 버려지면 하나라도 버린다면 이게 확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게 굉장히 어, 유일한 파트죠 그렇죠 파트 2 보기 3개 나머지 다 파트는 보기 4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 어려운 정답 찾기 쉬운 오답 버리기 어, 적중합니다 그래서 쉬 자, 이런 거안 된다 그랬죠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쉬쉬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b는요. charge 이라고 그랬는데 charge라는 비슷한 발음을 갖다 쓴 것이 비슷한 음성음정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I have more extra 그래서 어디서 내가 사야 돼 내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너살 필요 없어 자 이런 식의 대답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제 갈게요 uh, How do I access my email account on my tablet how 가 방법을 나타냈고 assess 는 여기서 타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assess to 를 자주 쓰시는데 명사일 때는 to 를 붙일 수가 있어요 내 이메일 계정에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a 는 email carrier hasn't come yet 자, 이메일 어, mail carrier이죠 우체부 아직 도착 안 했다. 그래서 이메일과 메일의 음성암정이 되겠고, 태블릿과 테이블의 음성암정이 되겠고요. 다운로드 이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자, 요즘에 시대가 또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많아요. 도끼 문제에서도 텍스트 메시지, 어, 체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체인 메시지. 그 점이 메시지 체인이죠. 네. 자, 많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이 좀 바뀜에 따라서 시험 문제또 등장하는 어휘들 또 상황 이런 것들이 현대 시대를 반영한다라는 점을 이해할 때는 새로운 신조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좀 알아 놓으시고요 어, 어플이라고 많이 하죠 그쵸 렇 어, 애플리케이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다운로드 명령문으로 썼던 c가 정답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특이하지는 않지만 어, 시험 반영에 있어서 새로운 요즘 시대를 반영한다라는 거를 좀 어, 참고로 하시면 어, 도움이 좀 되겠죠 자그 다음 문제 볼게요 what security software do you recommend what 여기서는 의문 대명사가 아니라 의문 형용사죠 여러분 문법적인 용어도 좀잘 알아 들으시는 게 좋고요 security software 보안 소프트웨어 어떤 거 do you recommend 추천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추천을 해 달라는 걸 어,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물는 건데요. 여러분들 위치하고 와트의 차이점 아시죠? 자, 위치는, 어, 위치하고 와트의 차이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8-5를 푸는 것도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위치가 특정의 의미를 내포를 해요. 그래서 몇개 정해놓고 어떤 거 그럼 눈에 보이는 게 특정 몇개 갖고 얘기하는 거고 what는 불특정을 놓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what what time is it now? 이제 which time is it now? 그렇지 않죠? 그 뜻이 자 그래서 어, 물었는데 I forgot what is called. 내가 그게 이름이 뭔지 까먹었네. 이게 뭐예요? I don't know. 어,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아 그게 이름이 뭐더라? 어, I forget. get to, I forgot가 맞을 것 같네요. I forgot 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I don't remember what is called 이러든가자 만약에 어려워요, 그러면은 잡아놓고 오답 짤기로 들어갑니다. Somewhere with a new good uh, view. Somewhere with a good uh, view. 자 이게 굉장히 독특한 오답의 함정이 된 건데요. Review를 view로 바꾸. 군 거에 함정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무엇을 고르거나 살 때는 평을 얘기하는데 어, something with a great review 뭐 이렇게 얘기있으면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omewhere이라는 장소를 준 것과 v i e w 가 좋은 전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음, 질문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see the front door as locked 자 이거는 뭐, Locked가 software security 자, 이거에 이제 의미 함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함정 한번 복습해볼까요? 우리 오랜만에 음, 자, 제가 시험문장에서 쓰는 함정 세가지를 언급을 해드리죠 항상 음성함정, 쌍컴퓨지언에 해장되은 비슷한 발음을 갖다 쓴다 자그 다음에 두번째 여러분 소식과 예사구노 yes, no. 의문사 의문문으로 시작하는데 사구노로 yes, 대답하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죠 예외는 청의문이 하나가 예외입니다 자, 청의문이 의문사로 시작이 되죠 Why don't I? 내가 이거 해드릴까? Why don't you? 당신이 이거 하는 거 어때요? Why don't we? 우리 이거 하는 거 어떨까? 그래서 주어는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좀 말이 빨라지는데 자, Why don't I? Why don't we? Why don't you? 자 이렇게 세 가지 자, 그 다음 How about I? 인지? w h a t about I? 인지? 자, 이것도 의문사로 시작하는 청의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yes하고 no가 대답이 가능해요 우리가 하는 게 어때? No 안 돼? 나 바빠. 할일 많아. 어 좋은 생각이야. Yes. 음, 뭐 uh, I love to do that. 뭐 이렇게 이제 청유를 흔흔쾌히 승낙하는 경우에 yes가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어휘가 어법을 이겼다 그러죠. 어법적으로는 의문사의 yes 하고 no가 안 되지만 그렇죠. 어의미적으로는 yes 하고 no가 괜찮다. 그래서 이 청유면 하나가 yes 하고 no를 어, 허락을 해요. 답으로 자세 번째. 세 번째는, 어, 대명사를 잡으세요.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질문 내에서, 인명 사람의 이름, 어려우면 Mr. Mrs. 를 붙여주고요. 직함, 직함은, 어, 디렉터, 매니저, 기타 등등, 호칭도 있죠. 클라이언트, 이건 직함이 아니고, 뭐, 마이 클라이언트, 뭐, 유어 클라이언트. 자, 이렇게, 요거를 지칭하는 호칭이 괜찮죠. 자, 이것이 질문에서 안 나왔다. 언급이 안 됐다. 근데, abc 보기에서 3인칭 he she 이렇게 대답은 안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음, 왜 그래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john he did 이렇게는 괜찮지만 아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그녀 이거는 어,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정답으로 자 그렇다면 모두 안 돼요 her his 소유격 주격 목적격 다안 됩니다 자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의미적으로 어 함정을 주는 게 바로 meaning confusion 이에요 의미 함정 자꾸 연관성이 있던가 반대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사용할 거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 의미까지 다 이해가 되는데 답이 안 들리겠어요 응, 답이 들리는 경지가 됐기 때문에 의미 함정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얘는 문제 분석용에 어, 해당이 됩니다 분석할 때만 쓰세요 스크립 분석할 때 어, 저처럼 이렇게 그래서 음, 4번은 빼고 1, 2, 3번만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오답으로 잡을 이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4번은 분석요까지 해서 총 오답의 함정 네 가지를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 갈게요. d i d you order more filled, uh, file folders? 자 부정 의무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긍정 해석하기. 어, 주문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늦어요 주문하셨죠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의 패턴이 yes 하고 o 가 반대예요 점심 안 먹었니? 아니 먹었어 이러죠 그죠 아니야 나 먹었어 우리 한국말은 아니야 해놓고 나 먹었어 이러죠 만약에 안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나안 먹었어 이렇게 근데 이게 한국식의 대답이라면 어, 영어는 어떻게 하죠 자기중심주의가 세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아니다 따라가죠 자 내가 했다 그러면 했다 따라가는 게 이게 영어 법칙이에요 음. 그래서 어,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이 부정 의무문을 듣고 yes no 이게 뒤에 있는 대답하고 안 어울리는데 이런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부정 의무문은 긍정 해석하기 왜냐 어, 대답하는 사람이 예스 어, yes 할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부적 의문으로 물어요 이거 쓰지 않으셨어요 쓰셨죠 어, 내가 썼다라는 생각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하셨죠 이름예사하고 yes 너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fold e folder 음성함정에 해당이 되겠고 they haven't delivered t h e 자 t h 까지는 괜찮아 아까 제가 h e 는안된다그랬지만데 h 는 불특정 음, 그 업무나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불특정으로 돼서 그것들을 아직 배달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했다 라는 거에 좀 앞서서 주문을 했는데 배송을 아직 안 했네요 그래서 b가 정답이 된 거예요 in alphabetically order 자 이거는 order과 order의 음성함정음성함정두개 잡아도 답이 나오긴 합니다 자 다음 문제 Can you cover my shift on Wednesday? 자 여러분 shift가 근무 교대조죠 cover, cover이 어, 덥다 이런 뜻으로써 내 근무 교대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청의를 했어요 자 could you? 그러면 공손인데 can you 그러면 you? 약간 약하긴 한데요 자, shipping and receiving department 자 이거는 부서 얘기를 좀 엉뚱하게 꺼냈고 b는 this covers too small cover cover를 갖다 썼죠 i'm already working overtime 자 나는 이미 초과 근무하고 있어 그래서 웬스 a 이 당신 걸 못합니다 라는 거절을 예사하고를 yes 건너뛰고 못한다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약간 한 계단 건너뛴 답 이런 게 있죠 그죠 여러분 한 계단 건너뛴 거는 계단을 건너뛰지 않은 가까운 답이 나오면 그게 이기게 돼 있는데 그게 없이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한 대답이 나오면 정답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c가 정답이 된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자그 다음 문제 do you want to take a fitness class or just use a p o l 자 여러분 선택해서 조심해야 될거 a or b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 를 선택하는 경우 있고요 a or b a 할래 b 할래 나 a 할래 b 할래 자 a 하고 b도 아닌 c 를 할래 이럴 수도 있고 a 를제 표현으로 다른 표현을 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b 를 얘기하는데 얘도 제 표현으로 어 말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같은 예를 드리죠 밥어 먹었어 음아밥 먹었어 어, 아, 이거는 이제 다른 일고, 음, 이 복사기 고칠래? 아니면 새로 살래? 제가 고치겠다는 얘기 이렇게 얘기할게요. 음, 아직 보증 기간 내에 있어. 그 고치겠다는 얘기예요그죠 네. 어, 지금, 어, 우리 택시 탈까? 아니면 지하철 탈까? 야, 이 시간은 굉장히 차 막힌다.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지하철 타겠다는 얘기죠. 그죠 사장님, 아직 일본에 계십니까? 아니면 돌아오셨어요? 수요일날? 보실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두 개를 들어 놓고 하나를 다른 말로 재표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 잡아 들으시려면 다 이해하셔야 돼요 A하고 B하고 a 하고 b 하고 ab의 재표현까지 자 이거 보세요 do you want to take a fitness class를 하길 원하니 아니면 just use a pool 자 수영장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i don't like to swim 자 수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fit class를 take 하겠다라는 이 앞의 선택을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발력을 좀 발휘해야 되죠. 그죠? 그다음문제 the green tea commercial is almost finished isn't it? green tea commercial 광고가 거의 다 끝났지. 그렇지 않니? 거의 다 끝났지. 그렇지 않니? 이런 표현은 거의 끝났다는 생각이 좀 많아서 자 그랬더니 A가 the yearly inspection. 자 inspection은 점검이죠 점검 finish 점검 약간 연관성 자 이거 meaning confusion 해당이 되겠고요 occurs from the supermarket 자 green tea 라는 이것 때문에 슈퍼마켓에 언급에 불과했고 occurs from이 답이 되려면 where 정도가 들렸어야 됐겠죠 studio had to r e start over 자 커머셜 광고 끝났지 거의 완성됐지 근데 스튜디오가 다시 했어야 됐대 라는 거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렇 어, 그래서 아까 어,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거 I'm already working overtime 약간 건너뛴다 약간 멀지만 다른 것들이 가깝지 않아서 답이 되는 경우고 이야기 가깝지 않지만 그죠딱이 일을 어, 완벽하게 directly 하기가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오답을 잡는 그런 순발력이 좀 발휘가 됐다면 C가 그냥 어, 감으로 좀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why did you schedule tomorrow's meeting at noon 왜 12시에 어, 내일 회의를 음, 일정을 다, 잡으셨어요 자 잠시만요 이끌어 올게요 why did you schedule 내일 회의를 12시로에요 그렇죠 내일 회의 12시로 일정을 왜 잡으셨나요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thanks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that yes 자, 무조건 오답이죠 그렇죠, 의문사 의문 의미, yes 하고는 안되니까 자, c가 I can move it to one o'clock 왜 12시에 잡으셨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렇죠왜 그러냐 하면 뭐 Because 자 이런 거 오히려 정답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특히 문장이 올 때는 길어서 자 근데 I can move it to work 왜 잡으셨냐 12시에 12시가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미리 질을 짐작하고 어1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 이게 굉장히 독특했어요. 어 제가 보기에는 t 2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음자 여기까지인가요? 오케이 여기까지고요. 그다음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파트 5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또 정리를 음, 생각나는 대로 마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빈칸이 이렇게 있고 뒤에가 명사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무슨 자리 형사 자리죠 그렇죠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형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형용사가 이렇게 두개 나오면 이거는 어휘 문제로 바뀌요. 어 지금 어법이지만. Distinct ballet, distinctive ballet. 자, 저는 학교 다닐 때이두 가지 굉장히 헷갈렸었는데요. Distinctive냐, distinct냐. 자, 항상 여러분들이 주변에 연결 어휘하고 같이 외우는게 좋은데. Distinct f o r s e a s o n 자, 저는 항상 이거랑 이렇게 연관 짓게 했던 것 같아요. Distinct. 어, 네개 사계절 네 사계절이 있는데 뚜렷한 사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독특한 사계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계절이 있다는 건 뚜렷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는 뚜렷한이라는 해석으로 외우시고요. 이제 스틱팁 스타일 저렇게 외우세요. 독특한 스타일. 음, 만약에 독특한이 있었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의미의 차이를 좀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 문제는요 투부정사가 쉼표를 찍고 나오면 무조건 100% 부사적 용법이죠 투부정사세 가지 용법이 있죠 명사적, 형사적, 부사적 자 이거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에 여기 빈칸이었고 Large Attacking Screw 자 이게 나사 이렇게 조이는 나사 아시죠 그쵸 어,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착각하시는게 using, um, using large attacking schools 자 그러면 뒤에가 동사가 한번 더 와야 돼요 만약에 동명사가 주어라면 뒤에 시제를 갖고 있는 분동사가 와야 되는데 뒤에는 동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답이 되겠어요 명령문 명령문은 유일하게 주어가 없는 문장 취급받는 게 명령문입니다 유가 빠진 거죠 사용하세요 라는 b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원형짜리 한번 우리 복습할까요 자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는 동사원형짜리 자 1번 제 교재 에 보시면 8강이 있습니다 동사 음. 자, 첫 번째 명령문이 그거죠 그렇죠? 자, 명령문은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 명령문이 정답이 되어 고 b 자 이런 것들 어, 뒤에 효용사에 붙여서 원형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please 자 여기 뒤에가 빈칸이다 그럼 이게 또 답이 되겠고 하지 마세요 그럼 don't 하고 이렇게 자리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투부정사 투부정사 동사 원형 들어가는 거 근데 항상 비교를 해 드리는 게 전치사투랑 비교를 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그렇죠? 자 이거는 제 규제 13강 투부정사 동명사에 있긴 합니다 미래적인 뉘앙스가 앞에 있다. 그러면 투 o 정사가 뒤에 수반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플랜 투 o 정사 이런 거. 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그럴때 쓰는 미래적 뉘앙스 디사이드 이런 거 있고. 자, 또뭐 있어요? 회용사류 be eager to 정사. 뭐 하는 걸 열망합니다. 자, be likely to 정사 있고요. 그다음에 be 어, prepared to 정사 자 뭐하는 것이 준비가 되어있다 그래서 이거랑 항상 비교하는게 전치사투죠자 여러분 object to 자 요거는 무슨 투예요전치사 투. 어디에 반대하다 그래서 명사가 오게 되어있어요 자또비형용사 be, be subject to 어디에 달려있다 이것도 명사가 옵니다 자또 be committed to 그죠? 어디에 어, 전념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드리는게 동사류 비동사형사류 그다음 비분사류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투구정사는 앞에 있는 어휘가 미래적이 나오고 얘는 해석을 오모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자전체사트는 어떻게 해서 어디에 방향을 나타내는 애로 해석하시면 좀 구별이 되실 거고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언급할게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사역이 있어 사역 사역동사 자 사역동사는 have 또 make 자 이렇게 있고 s o m e 들어가면 뒤에가 동사 원형이 들어가죠 원형 자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잘안 내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문제 출제 빈도는 원리가 바탕이 되는데요 사용동사를 사람한테 쓰면은 뭐가 느껴지냐면 주종이 느껴져요 갑을 계기 음, 그래서 앞에 가 주어가 갑이고 뒤에 목주어가 을이다 보니까 어잘안 쓰고 뭘잘 쓰죠 ask 누구한테 뭘 시키다 보다는 ask, request, require, somebody, to 정사 이렇게 오형식으로 사용되는 예를 좀 많이 노출시키고요 사역은 이게 많이 나오죠 something 자 뒤에가 pp 그래서 수동태로서 pp가 이렇게 되는 게더 오히려 많이 나오니까 사역은 많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쓰는 경우는 let 정도는 좀 괜찮아요 let somebody something 얘는 다 동사 원형을 줍니다 음, 사람이든 사, 물이든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준사역 동사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4번 갈게요 help 너무나 중요해요 자 help 목적어 쓰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이건 투구정사도 가능하지만 투구정사는 약간 뉘앙스 자체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뉘앙스에요 제가 아까 위에서 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어, 문을 여는 걸 도와준다 문을 직접 열든가 그죠? 좀 직접적인 도움의 느낌이 있죠? 문을 열도록 도와드려요. 이러면, 뭐, 키를 주든지, 이러면서 간접적인 도움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영어권 사람들은 도움을 줘도 간접적인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투가 많기 때문에, half 뒤에 목적어 원형을 쓴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앞에, 음, 주장, 권유, 강조, 일대, 데트 이하에 조동사 슈드 생략되고 동사 원형 온다. 제가 학교 때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앞에 주장 권유 강조가 이미 슈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반복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슈드를 생략하고 원형을 쓴다 슈드는 굉장히 센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슈드가 내포가 됐기 때문에 한번더 쓰면 굉장히 세게 느껴지죠 그래서 원형 쓰는 경우 bpp 이런 수동 태좀 조심하고요 그렇죠? s 이런 거다 빠집니다 자요 정도 갈게요 자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여기서는 어 투부정사 하게 돼서 우리가 어떠하다 인데 지금 보기 보시면 다 pp 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인조이드 해서 혹시 투부정사 하게 돼서 즐겁다 즐거움을 느낀다 자 이거는 수동태로 사용을 안 해요 사람이 무엇을 즐기다 그러면 enjoy 그 다음에 뒤에 동명사가 옵니다 투정사 안오고요 동명사가 온다라는 거 이렇게 명심하시고 v o 티 u n 이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죠 네 이따가 해결을 할게요 자. 없어졌네요. 네. 자, 플레이스 정답이요. 투 부정사에서 기쁘다. 만약에 여기서 플라젠티 있었다면 이 어렵죠. 어법으로 바뀌지만 자, 여러분들이 감정은 사람일 때 pp, 사물일 때 ing. 자, 근데 플레젠트가플라젠티가 쾌적한 있어요. 사람한테 유쾌한 이런 것도 있지만 투 부정사에서 내가 유쾌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p l e a s e n t l p l e a s a n t 얘기한다 할지라도 투부정사하게에 대해서 기쁘다 그럼 pp의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이 문제는 음, 어휘 문제였어요 자 명사의 어휘인데 런천, 오찬이 어, 계획이 돼 있어요 encourage somebody 투부정사 step 스태프 투부정사 스텝들한테 투부정사를 격려하도록 준비가 돼 있는데 socialize with in other department 다른 부서의 사람과 함께 이제, 이제 사교적으로 이렇게 좀 사기라 이런 얘긴데요 일단 오답의 함정으로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합니다 c. 텐트는 세입자예요자 세입자. p r o f e s s i o n s 가 약간 오답을 의도한 것 같은데 professionals를 의도한 것 같긴 합니다 professional 하면은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p r o f e s s i o n a 직업의 해당이 되는 단어고요 Generation. 자, 이것도 사람 아니죠. c o l l e a g u e 동료. 자, 여기 정답이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다른 어휘도 좀 정리를 해 두시면은, 음, 오답이 정답으로 사용이 될 때, 또 여러분들이 음,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 항상 돌고 돕니다. 어, 빈카 뚫기 나름이고요 또, 어법을 어휘를 썼다, 어휘를 어법을 썼다, 이러니까, 오답도 정답이 있다 정답이 오답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보기도 성의껏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여러분 정석으로 공부하시는 어, 그런 방법이 되겠고 정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령이 시험 현장에서 부려집니다 반대로 하시는 분들 있죠 요령껏 공부하고 정석으로 문제 풀다가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 예, 그래서 요령은 진정한 실력자 선수들 고수들한테 이제 부려지게 돼 있어요 말려도안 어, 돼요 어왜 나는 고수니까 시험장에서는 어, 다 읽지 않고 딱딱 뽑아내면서 문제를 푸는 이런 모습 빈칸 주변보고 딱딱 뽑아내는 이런 모습이고 어, 정석으로 공부하는 거 이런 거죠 찍찍 긋고 문장 다 읽고 해석하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하지 말란얘기야 공부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이런 차원은 다른 문제 대비 또 토익은 좀 이렇게 테리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역.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요 정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그것만 공부하시면 고득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 정리 다 메모해 놓으시고 필기해 놓으시고 이러시면 다 시험 현장에서 제 생각 정말 나실 거예요. 자, 바로 또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요거는 a가 정답이 됐고요. affordable prices.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자, 형용사 원형 우선 법칙이 있어요. 음. 원형이라는 거는 able 꼴이 또 sieve 같은 거. 뭐 int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형사임을 용 알려 주는 그런 어미인데 어포 f 블 할까 어포 f 뭐 이런 것까지 그렇게 말려들진 않겠지만 다른 그런 문제에서도 원형과 분사를 경합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우선 법칙이 이기는데요 분사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원형이 있고 분사가 이기는 경우를 제가 또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 사람이 주어고 어, 뭐얼로 갈까요 자그 다음에 permitted를 할래 Permissible를 할래 이렇게 나왔었어요. Permissible 자 그러면 정답을 여기서는 permissible 하시면 안 됩니다. 어, 허락 가능한 이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투정사하도록 허락을 받는다 그래서 PP가 정답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 또 볼게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앞에 주어가 이렇게 있고 이동사 있고요. Dedicate를 Derive 주어 이렇게 있고, 피동사 또알로 갈게요. D, D, a T, D 할래, D, 리 그리, 발래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피동사 대형사 원형 이름도 안 됩니다. 얘는 전체사 툴을 붙여요. 그래서 어디에 헌신하다 이렇게. 어? 자, 그다음, D, 리 그리라는 헌신적인라는사는요 피동사 어, 뒤에 붙는 형사를 뭐라 그러죠? 서술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명사 앞에 붙는 형사를 한정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 용어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리그리브는 한정적으로만 쓰지 서술적으로 사용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삐 동사 뒤에 빈칸인데 네, 리그리브 자 그냥 무조건 오답됩니다 의미와 상관없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죠 자그 다음 문제는 자 to where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렇게 착각하기 좀 쉬워요 e 플 p 이가 t 정사하는걸 기대하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b 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이유 여러분 동사는 태수시제 이렇게 세 가지를 묻는데 e 스펙트로 갔다가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뭐죠 e m p l o y e e 에 s가 있는데 s를 3인칭 동사 단수로 쓸 리가 있겠어요 음 안되죠 그쵸 그래서 b는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나씩 있어요 선생님 일치라면서요 s하고 s 이게 일치 아닙니까 자 그러면 무슨 뭐 어 음? 모양맞추기 뭐 이런 퍼즐 같은 거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더지가 들어가 있어요 더지라는 건 3층 단지기 때문에 복수형 사용이 절대 안 되죠 자 동사가 없습니다 자 동사찾기죠 시제 갖고 있는 본동사찾기 문제예요 자 D정답 얘는 태까지도 안 가요 A동사 아니고 C도 동사도 아니죠 자 B하고 D의 경합은 태 문제가 아니라 수일치만 하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 문제 이거는 다양한 단어를 좀 붙이고 있는데, 자, at f i r s 는 처음으로, 보통 접속 부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찍고 가죠. 아, next, 자, 이거는 회용사로 좀 주로 많이 사용이 되있고요 so as to 정사가 붙어서 뭐뭐하기 위하여로 많이 사용이 되겠고, in advance 부사입니다. 사전에 미리 먼저, 자, three weeks in advance. 자, 앞에 있는 숫자로 봐도 답이 D가 나와야 돼요. 다른 것들은 어법적으로 불가능한 단어들입니다 자그 다음 문제 your participation is restrictly 하고 문장이 끝났는데 비동사 뒤에 는 형용사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자 지금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어, volunteering이냐 voluntary이냐 i 이거도 형용사 원형 우선 법칙이 어, 적중하는 문제죠 당신의 참여는 voluntary하다 즉 어, 이거는 그 자발적이다 이거죠 그죠 어, 앞에 있는 사람이 v o l u n t 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려면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거는 앞에 debt가 있는 상태에서 a healthy lifestyle 라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debt는 무슨 트일까요 관대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자 이게 어휘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셔야 되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v 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 라이프스타 명사 자, 타정사의 어휘문제는 목적어가 단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expect 자, 앞에 있는 주어까지 다 연결을 하시면 더 좋아요 서비스는 사람이 아니고 사물인데 expect to 정사 얘는 기대하다 예상하다 그러면 to 정사를 붙이는 그런 동사고 encourage it. 자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somebody s o m e 에게 투정사 하는 거를 장려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deserve 앞에 서비스가 무엇을 deserve 하겠어요 음 자, 내용이 좀 힘듭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deserve 자, healthy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거에 가치가 있다 근데 deserve uh, ing나 명사를 이제 붙여서 뭐에 대한 가치가 있다 이게 이제 약간 분위기상 끌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볼게요 자, distribute 이게 유통하고 배포하는 건인데 서비스가 라이프 스타일을 배포하다 이것도 이상하죠 다시 한번 b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 n c r 를 사전에 찾으면 어,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특별한 용리말고 좀 평범한 통상적인 용리가 먼저 사전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왜? 많으니까 음, 근데 밑에 보면은 어, 이게 있어요 이게 많이 사용이 안 돼서 밑에 있는 건 아니고요 워낙에 많이 사용되는 게이 용법이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보이는데 i n c r a e 가 something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장려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하라고 격려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한테 투정사라고 격려도 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어. 이제 촉진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 a r d lifestyle encourage 한다. 자 B가 정답이 되기 있습니다. 자 encourage 동사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이런 문제 있었어요. 앞에 어나 더가 있고, 자 빈칸이 이렇게 있고, trend를 줬습니다. 자어 휘가 아니라 어법 문제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encourage를 할래, encourage를 할래 이렇게 냈었어요자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 아시죠? 그죠? 자, 이 트렌드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입니다. 음. 인 n c o 은 격려받은이 돼요. 그럼 인 n c o 이정답이란 얘기인데, 얘가 고무적인이라는 그런 해용사가 있어요. 어, 그래서 격려하고 있는 중인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인 n c o 그냥 고무적인 이런 해용사로 굳어져 버린 게 있다라고 외우세요. 분사적인 해석 말고. 그서 이게 정답이 된 겁니다 이런 것도 있죠 프라미싱 약속하고 있는 중인 또 이러시면 안 돼요 프라미싱 캔디 데이트 나왔고 area 나왔었어요 전망 있는 지역과 유망한 후보자 이런 뜻으로 출제가 된바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오버하고 있, 있는 것 같은데 음. 짧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길어져 요 항상 자 여러분 끝까지 보시고요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실게요 자이 문제는 음 오케이 자이 some something other each other 이렇게 있는데 어,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음, 강의가 나올 거예요 부정 대명사 강의 꼭 들으세요 제가 복주머니 그리면서 하는 그런 강의가 있거든요. 어, 그걸 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일단 여기 다 정리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Some something other each other에서 품사가 확연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Other. 얘는 형용사만 돼요. 형용사만. 자 여러분, some 두개다 되는 거 아시죠? 얘는 형도 되고 명도 됩니다. 자 something 하고 each other 이거는 명명이에요. 당연히 명사고 하 each other 부사도 이러시는데 이 명사입니다. 자 일단 주변에 있는 걸 봐도 자 여기에 전치사고가 붙었다는 건 전치사고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휘문제로 나올 때 due to 라는 이유를 좀잘 봐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도 없고요 뒤에 복수명사가 붙었고 여기 명사를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something 뒤에 of 를 붙일 수 있을까요 something of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쵸 어, some of one of 아들 회용사 안되죠. 이치 아들도 뒤에 붙이고 자 A가 정답이에 이치는 게 있죠. 이치 여부 그래서 얘는 주변만 봐도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고 어휘까지 즉 해석까지 안 가도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그 다음 이 문제 갈게요.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법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 어, 시간을 좀 많이 끌어서 어, 낭비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제 교재 태구강을 봐도 되고 일강을 어, 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동태 라는 거 이해하시죠 pp 뒤에는 보통 전치사고가 많이 옵니다 즉 뭐를 잘못 보냐면 명사 오는 거 여러분들이 잘못 봐요 그럴 경우는 삐동사 뒤에 3형식의 동사의 수동태의 pp고 뒤에가 부사나 전치사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그쵸 왜냐 수동태니까 능동이 수동태로 바뀌어서 자 근데 예외가 있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몇 형식? 사형식이 그거예요 음두 번째 그냥 다 얘기할게요 오형식 자 보세요 어 앞에 주어가 다음 has been 그리고 여기 빈칸 어컨 r y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래놓고 이제 어휘처럼 receive, d approve, awarded 자두 개만 드릴게요. approve 승인했다 또 awarded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적으로 계약을 승인했다 이러고 approve 다 틀려요. 자 앞에 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휘로 갈게 아니라 어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a p p r o 지 이게 있다면 얘는 어 w a r 가 답이 됩니다 어, 그래서 a w a 는 somebody에게 something을 수여하다 주다 이게 송태가 되면 앞에가 수령인이 오고 be awarded가 이렇게 오겠고 뒤에가 공급물이 이렇게 와요 음, 그래서 사형식의 수태가 B p s PP 뒤에 명사가 수반하는 게 특징이 되겠고, 오형식은 consider, appoint. 이런 것들 있죠. 고려하다, 임명하다. appoint. 자, 그러면, 누구를, A를 B로 임명하다, A를 B로 간주하다. 그래서 A가 임명이 되다, appointed, B. 자, 그럼 사용식과 오형식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수령인과 공급물은 동격이 아닌데, A하고 B는 동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사용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구요. 앞에 있는 로이스가 Operation Manager의 동격이 되니까 5형식 정답 C 이렇게 자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문제 남았습니다. 음, 이거는 뒤에가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음, 제가 좀 일부러 잘랐습니다. 저작권법이 있어서. 자,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동사. 본동사가 있었고요 find out 전체사고 뒤에 절이 붙었다는 거는 명사절이 와야 돼요 전체사 뒤에 올수 있는 절은 명사절 밖에 없어요 자 전체사 뒤 명사 올수 있습니다 또뭘올수 있어요 동명사 올수 있죠 자 명사절도 가능하죠 자 여기 보기 에 보면 명사절 접속사 하나밖에 없어요 이들은 어, a or b 접속사 기능은 없고요 어, where e s 자 이게 접속의 기능은 있지만 얘는 무슨절 부사절 접속사 뭐마는 반면 얘도 접속의 기능이 있지만 부사절 자 얘가 명사절이 되죠 그래서 업번 문제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어, 자 이것도 지금 어휘문제 전치사인데 얘가 전치사 문제로 좀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cal f u r attention to detail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앞에 회사 이름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꼼꼼함이 계속되는데 entire range of air purifying system 자 전반적인 거에 걸쳐서 라는 뜻이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between은 어떻게 와야 되죠 a and b 이렇게 와야 되죠 자 accrys 자 이게 정답이에요 얘가 걸쳐 라는 뜻이 있어요 걸쳐 가로질러도 있죠 그쵸 지나서 걸쳐. 그래서, across, 우리가 사십묘사를볼 때는 across the street, 이런 거. 보이죠? 어, 길을 건너. 근데 across the nation이 출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part 5에서. 자, 그 나라 전역에, 이런 뜻. across the industry도 출제가 됐었어요.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런 거. 자, beside는 옆에 onto는 위로라는 뜻이 돼요. 위. 위, 언, 로, 방향. 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시험은 난이도가 제가 대충 봤더니 어, 제가 한국에 없는 관계로 시험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세 음, 7은 항상 어려워요 항상 음, 시간 관건이고 어, 8.5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휘문제 몇개 지금 전치자 어법에서 그렇게 힘든건 없었고 어, 매번 냈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p a 2가 역시 까다로웠고요 3,4는 어, 항상 평이한 것 같아요 음. 어, 뭐 공부하라면 어렵고 공부하시는 분은 좀 쉽고 원은 그렇죠? 항상 쉽고 그래서 이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텐데 제가 전반부에 약속해드린 어, 알린 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을 좀 바꾸면은, 이렇게. 자, 여러분들 네이버, 어 네이버에 검색을 이렇게 해보세요. 음 영어나 아니면 토익. 제가 이제 토익을 많이 어 했기 때문에, 그리고로 검색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어 제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연재를 좀 많이 어 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색깔이 좀 살짝 바뀌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데일리 여러분 이데일리 아시죠 그쵸 이데일리 자 지금 보이기가 약간 좀음 저희가 인터넷망이 좀안 좋아서 여러분 이해 좀힘들고요 자, 이 패션에 관련된 영어를 제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웃음> 좀 많이 안 보이는데, 음, 시슬룩 이런 거 있고 또뭐 겨자색 김연아 사진 있고요, 버버리 있고 또 시카다 이렇게 해서, 어, 저 이름 달고 있는 패션 앤 잉글리쉬가 이 데일리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청동 대원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통일하신 분들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어, 이 학교는 서서히 제가 소개하겠지만 어, 대학 가게 굉장히 유리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어, 중국어도 배울 수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어, 우리가 보통 은어로 쌍어 학교라고 해요 쌍어 네. 어, 양쪽 언어를 다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어, 제가 학교 형부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어, 제 사이트 아직 살려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화면을 바꿔서 이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자 지금 시각 2시 9분입니다 네. 저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어의 향상을 어, 돕기 위해서 제가 시시때 때로 이렇게 동영상을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서나마 동영상 이렇게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혁구씨 어, 댓글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동영상 올리게 됐는데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서 댓글도 좀 다시고 그러세요 유튜브에 조수진 토익 검색하시면 어제 동영상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 굿나잇